우리 성경책 두께 레전드. <웃음> 성경책 두께. <웃음> 뭐 어떻게 된 두께야 이게? 요한복음 3장2 7절 가라사대 헌금을 내라. 그리하면 천국에 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아, 뜻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주 축복된 삶 경찰에게 들키지 않는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불법 거래인한테서 어? 거래하지 마시고 다들 올바른 일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처럼요? 평상시처럼 평상시처럼 <웃음> 이것으로 오늘의 미사 아침 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하실게 있으시면은 고해성사실에 어,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건 지 신문? 대충 디코방 보라는 아 오늘 또 신문이 고해성사실에서 전달이 되다니 1보 시장선거의 막이 오르다 시장후보 등록 개시 12월 8일 오늘 드디어 패트리어트 시티의 새 시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기존과 같이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시장실을 방문해야 하며 등록 마감 또한 당일로 알려져 있다 2년 동안 우리 패트리어트비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끄신 현 하트비트 시장님을 이어서 <웃음> 어, 이 언론사 아주 편향되어 있구만 음, 이달의 용감한 시민 정체불명의 시민 경찰을 돕다 뒤통수가 익숙한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뒤통수인데 최근 경찰을 도운 정체불명의 시민이 누리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시민의 정체는 알수 없으나 당시 목격담에 따르면 그의 올바른 행동 덕에 경찰 측이 큰 도움을 받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도 감사 인사 박수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 우리 선날 방송국과 소속 기관인 p m v c 신문은 언제나 광고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광고 아닙니까? 아 이거 돈 주고 광고 냈나? 아 이미지 메이킹을 벌써 해이놈 모자식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벌써 해 구형 예배 나가시지요 <웃음> 구형 예배를 나가야 되나 <웃음> 어 시스템 형제님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연비 그고 그, 확 그냥 그그 고자매님 고 그땅 어디 사는지 어, 알아봐 주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매 말고 뭔가 좀 낮춰부르는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여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이교도 좋네 이교도 앞으로 우리의 적들은 모두 이교도입니다 잠깐 우리 행동대장들 잠깐 모여볼 수 있나? 아예 음. 아 행동대장도 좀 그렇고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전도사님들이라고 하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 잠깐 모여보지요.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해. <웃음> 근데 형보다는 삼촌이 더. 이제... <웃음> 사탄 들렸어! <웃음> 아아아아야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니라, 형님. <웃음> 이번에 시장 자리를 좀 탐내볼까 하는데 두 사람 생각은 어떤가? 음 맞습니다. 형님처럼 시장이 걸맞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 그렇지. 음. 고담시티에 음. 형님같아 <웃음> 아 고담시티래 <웃음> 고담시. 그건 어디요? 아무튼 형님이 시장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시장이 됩니까? 시장 형님을 그러면은 좀 만나고야겠는데 들고갈 돈이 좀 부족한데 이거. 제가. 신도들한테 다녀오겠습니다. 보라색 건물 앞으로 다들 빨리 모이셔서 있는 돈 없는 돈 <웃음> 나는 좋네 안 좋네 하지 마시고 모두 모두 모여서 다 내놓시길 바라겠어. <웃음> 동네 이장님이야 점점. 이교도의 <웃음> 수장. 그 주변에 보이는 건물들 좀울어보게아 <웃음> 잠깐만 시청에 있다고. 이교도들도 노리고 있구만. <웃음> 한 마리밖에 없어? 또 사탄 들렸어? 방금 다 줬다고? 근데 그 사이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정신... 언제도 <웃음> <정신. 웃음> <웃음> <웃음> 어... 들어오게 <웃음> 잘 계셨습니까? 어... 그럼 그럼 체프로 식사는 했고 <웃음> 연기가 나날이 늦습니다 시장님 <웃음> 뭐 저기 시장 얘기가 솔솔 나와서 아 시장후보등록? 예예예 예, 예 어... 어떻게 할것 같나? 설마 또... 돈입니까? 아이 우리 개사장 나 너무 잘 알아 이제 그치 어. 아니, 등록비를 내야지 얼마 정도를 생각을 좀 해주는지 그거야 개사장이 알지 않겠나? 아니 저 시장님 때문에 3년, 무려 3년 감옥 간다운 녀석입니다. 어떻게 그 지난 일은 꺼내지 말... 말고 어, 어머나? 음, 지 Yosogimida. 우리, 어머나, 집중을 어머나, 하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m o n Omon, I guess, I g u 시청실 주변에서 응.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지? 이리 겨도? 아.. 왜이 겨도? 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아이하이. 이상한 목사 아니야 목사 돈 뜯어낸다는 신부요 신부 저희 지금 아이돌 기획사 차리거든요? 예. 살짝 그 카페랑 같이 해가지고 호스파 운영할 건데 옆에 아이하이. 이제 투나카상이랑 하이하아 <웃음> 투나카상 어차피 아, 투나카데쓰 투나카상 <웃음> <웃음> 이런 호스트, 이런 불경스러운 이런 이런 이런. 지금 일본에서 아... 가업 배워와가지고 지금 한, 한국에 얼마 전파를 잘 하고 있는데. 하이, 가업 보 아, 앤드리스 레인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앤 앤드리스 레인? 어디 있을까, 소래? <웃음> 근데 가업이면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야? 어, <웃음> 하이, 하이. <웃음> <웃음> <웃음> 아, 하. 我的のお父さんがあのおホストです. 아무 소리야? 야, <웃음> <웃음> <웃음> 어디까지가? <웃음> 또 미안해 <웃음> 말 못할 아야. 어려움이 있거든 언제든지 성당으로 찾아와서 고해성사하십시오 에? 난데만이 되스있으까 <웃음> 그렇습니다 형제 저기 이쪽 <웃음> 방향으로 쭉 오시면 성당이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 그리고 이 자꾸 어, 쪽... 옆에 서서 번역하고 싶지? <웃음> <웃음> 여기 형제님도제 지은 게참 많게 생기셨습니다. 예. 아, 신부님. 아, 뭔 소리세요? 우리 <웃음> 지금 뭐 외모 담당한테 어머나, 잘났습니다. 걸그룹입니다. 예? <웃음> 그래도 생긴 거는 20대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 있겠어요. <웃음> <웃음> 신부님, 황금은 무섭게 <누굽게> 챙겨 드리겠습니다. <웃음> 여기 계신 이교도분은 시장 자리는 꿈도 꾸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뭘 모르시네 지금 사람들한테 내 소문이 쫙 퍼졌다고 언론사에 돈줬더만아 돈이라니 나는 정말로 정당하게 좋은 일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 언론사에 뒷돈 먹인 사람이랑 전범자랑 이 시장 되면 안 되니까 두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한번 해야 되나? 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올라가시죠 그래 아니 이걸 이렇게 바로 등록하게 했구만 자꾸 새치기를 하시네 다들? 아사처어떠시타시면뭐 진상.. 진상은 해야 된거 아닐까? <웃음> 진.. 상을 해야 된다고? 어어어 <웃음> 어, 어. 시장님? 어 들어와 들어와 어예 어. 어, 어, 어. 예. 주성어어 왔나 애교어 수고가 많아요아 아닙니다 나는 참 깨끗하다고 소문이나 있던데 어떻게 그러나? 아뭐 저야 뭐 하는거 없습니다. 시장님. 다 시장님 덕분이죠. 아 그래서 무슨 일로 혹시 후보 등록하러 왔나? 아예 그럼요. 저두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등록비는 내가 자네 밑에 시 경사한테 이야기해서 대신 전달받은 테니까 어, 들어가보겐.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등록비는 책임지고 알아서 잘해 두겠습니다 아 그래 시경사만 믿어요 아 그럼 들어가오겠습니다 시장님 어 그래 그래 들어가 봐 조성. 저는 등록비 관련해서 얘기 좀더 하다 가겠습니다 경위님 아 에이, 그래요? 충성 <웃음> 시장님 어 시경사 이게 음. 경위님은 너무 깨끗하셔서 아무래도 등록비를 제가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면 들어가요 아... 그래도 이건 좀 적지 요정도! 어... 블록으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자꾸 아이템이 떨어지네 내가 아. 준비 끝나는대로 바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그럼... 그럼. 음... 그럼 수고하 언제든지 오라고 준비되면 아, 예! 이쪽은 이제 팀 가래. 팀 가래라니? 우리 이름 있어요. 그럼 뭘로 불러드릴까? 샤이비. S S 2 D 어 한펜 H Y B 해서 샤이비. 그러면은 그거네. 샤이비니까 진짜 이겨도 맞네. 아 <웃음> 이교도라니. 음, 시장실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스타일 어디 안 갔구만 썩은 시장. 아하, 아주 그냥 구린내가 폭발나는게이 마치 루시퍼의 겨드랑이 냄새랑 똑같습니다. <웃음> 정말 사탄이 따로 없구만. 사탄이 따로 없어. 음. 자네, 그건 뭔가? 어, 아니, 벌써 이걸 만들었어? 아, 여기 위치가 차이나타운 앞쪽에 맥도날드가 있구만. 여기 서있어 우리 여기만 딱 서있어 뭐야 구운 연어요리 이거 8달러나 하네 불법으로 가면 은1어달러 그러니까 요리사 지정하겠습니다 요리사 형제님 그 다음에 배달 형제님 이렇게 지정할겁니다 형님 요리하면 또저 아닙니까 아또 요리하면 또 폭탄같은 요리를 만들기로 참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리가 들립니다, 유님. 마치 만났구만. 어, 어, 어, 사람 치려 그런다, 경찰이. 만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성당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좀 태워주시지요,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카카오 택시 타십시오. 근데 어느 쪽이죠? 제가 길을 몰라서. 반대쪽입니다. 1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50미터 어, 전방에서 택시! 전방 아, 하세요. 네. 우회전입니다 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도착합니다. 목적지 30미터 부입니다 목적지 15미터 부근입니다 목적지 15미터 부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경민님 오셨습니까? 음, 증거자료 좀 일단 보여줘봐봐 이게 네. 증거자료가 카메라로 찍힌게 아니고 이 cctv에 잡힌거라서 증거자료요? 그러면 그 시경사 알아서 잘 해결하고 나 한번 가보겠네 예 저기 우리 비쏘 형제님 예 <웃음> 너무 제대로 찍혀 저. 잠깐 이쪽으로 오시지요 아 고해성사 타임인가요? 우리 h 경위님이 봐버려가지고 이게 명목상 일단 체포는 하고 사진을 보니까 저거 제가 아니라 우리 신도님 중에 저랑 비슷하신 분이 한분 있던 것 같은데 그분을 일단 한번 데려와 볼까요 아 경관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아 잠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점심 미사 시간입니다 나다 싶으면 앞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웃음> 예, 맨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음, 오르간 치지 말고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성가대인 척 하지 말고 퍼트 와서 앉으십시오 <웃음> 저기 들어오는구만 어 자네 형제님 예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자가 지금 밖에서 일을 하다와서 때가 많이 꼈는데 깨끗이 씻기면 지금 아주 똑같이 나올겁니다 아뭐잘 씻기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예예 아 그러면은 아잇 누가 봐도 범인이네 지금 CN송신 CN송신 h 경위님 들리십니까 여기는 H 경형 H 경이 무슨 일인가. <웃음> 지금 범인 확보해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신양호. 이름이 셨습니까 에러 형제님이셨군요. 하하. 뭐 그, 교도소 잘 부탁드립니다 경희님 수신양호.